오늘부터 에베소서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릴까요? 네,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웃음> 바른 지식, 바른 신앙 이런제목을 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예배소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날에 그 어느 시대보다도 분명하게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요 <웃음> 아, 무엇인가 많이 외우는 사람이 똑똑하고 바른 지식을 소유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형태도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외울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외울까가 지식의 척도였고 발음의 척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시대가 흘러가서 이제는 얼마나 방대한 자료를 빨리 찾을 것인가가 관건이 되었어요 모든 IT 기업도 그렇고요. 모든 전자 제품과 모든 시스템이 어떻게 정보를 빨리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조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까가 관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4차 혁명 시대로 인하여 이젠 리서치가 우리의 주된 목적과 활용도가 아니라 조합된 자료들을 어떻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또 이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 시대에 풀어낼까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었습니다. 굳이 찾지 않아도 이제 말로만 하면 모든 것을 찾아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AI의 발달로 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자료들을 단몇초 만에 찾을 수 있는 시대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 무엇이 정확한 정보인지, 뭐가 그릇된 정보인지를 아는 거. 그 힘은 바로 바른 지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 특별하게 요리를 할 때도 <웃음> 어, 우리 어르신들이 특징이 있죠. 어, 계량을 하지 않아요. 감각으로 하십니다. 감각으로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이 있는 이유가 뭐죠? 그 손에 느끼는 대로 정확하게 계량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적으로 접근하면요. 정확하게 계량을 하시는 건데 이게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아, 특별하게 계량이 가장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빵을 만드는 거더라고요. 빵은 정말 정확하게 계량하지 않으면 이게 빵이 되는지 호떡이 되는지 예, 붕어빵이 되는지 모르죠. 저도 늘 실패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들으시면 저희 안에도 이제 그쪽에 늘 실패를 해요 빵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웃음> 그런데 허투루 알고 그냥 네이버에 검색해서 따라 했다가 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바른 지식과 바른 정보가 바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어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른 지식,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저 권사님 따라 믿으면 되는구나. 아, 저 목사님 따라 믿으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는 시대가 악할수록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올수록 우리 안에 바른 지식, 바른 성경적 관점, 성경이 무엇이 이 얘기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시대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웃음> 저는 이민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다양한 분들이 오신다는 거예요. 물론 한국교회의 특징이기도 하는데 교회 출신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순복원 출신 분들은 하 <웃음> 하시는 걸잘아시고또 이제 묵상하고 주고 싶으면 주용 주용 그래요 필사가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참고로 필사를 못해요 제 글씨를 제가 못 알아봐서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영적인 배경들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걸어가는 교회들에게 요청하시는 내용은 <웃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제각각이에요 무엇이 맞는지 모를 정도로 수많은 정보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해석하고 왜 그렇게 접근하고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웃음> 에베소서는 가장 탁월하고 완벽한 책입니다 6장밖에 되지 않는 이책 하지만 바울서신 13권 중에서 가장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무엇인지 믿는다는 건 무엇인지 사는 것은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만든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신학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두 책을 꼽는다면 로마서와 에베소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에벨소설을 다루면서 에벨소설에는 참 많은 별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별명이 서신서의 멸류관이다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모든 서신서 중에서 바울의 서신서에서 가장 함축한 결론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구절구절 하나가 단 하나도 허투루쓴 말이 없을 정도로 이 여섯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요 이 에베소서 말씀을 잘게 잘게 쪼개서 여러분들에게 믹서기로 갈아서 먹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마 1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네, 마태복음 상상순 저희가 5장, 6장, 7장 나눌 때도 대략 한 30주 걸렸거든요 그것보다 더할것 같습니다 대신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요 분명 우리가 조금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 저는 기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가 무엇인지, 우리 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다음 믿는다는 것이 삶가운데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그 음성과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든 종교개혁의 시작은 솔라 스크리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부흥을 준비한다면 라 다시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곱씹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서 에베소서는 가장 탁월한 책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예배소수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워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도망다닌 겁니다 왜냐하면 제 성격상 제가 먹고 소화하지 못한 것들을 설교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 다놓고 말씀드립니다 가장 많은 책을 보고 있고요 가장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게 제가 한 6개월 전부터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셔서 이제이 예배소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조근조근 우리가 함께 절별로 살펴보면서 때론 단어를 살펴보면서 이 예배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주기 원하는데요 아, 길어야 두 절에서 많게는 3절 적게는 한 단어를 설교할 겁니다. 그러니까 매주 본문을 외워 갖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4장 1절이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애들 수련에 가면 성경말씀 안 읽으면 안 외우면 밥도 안 주잖아요. 그죠? 그런 심령으로 다음 주에 4장 1절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워 갖고 오시고 어 영어권 우리 아이들은 영어로 외우셔도 돼요 저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꼭 4장 1절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제 1장 1절 2절 이렇게 살펴볼 텐데 함께 외워가면서 이 예배소설을 마무리할 때야 내가 예배소설을 다 외웠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는 것보다 기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정수라고 하는 예배소설을 외운다 저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이 할렐루야 교회를 넘어 이땅 가운데 여러분의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워져 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에베소서 말씀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웃음> 자 에베소서는요.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예배소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6장밖에 안 되는 되게 짤막한 서신서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장부터 3장 그리고 4장부터 6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구분에 주요된 기준은요 3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웃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으로 마쳐요 마치 마치는 말로 아멘 보통 기도를 마무리하는 상태로 마무리하고요. 4장 시작, 오늘 본문의 시작을 뭐로 시작하죠? 그럼으로로 시작합니다. 그럼으로라는 이 단어 자체가 논리적 규결 상태에서 다시 한번 뭔가 새롭게 제안하기 위한 접속어입니다. 그리고 1장부터 3장까지는 직설법으로 분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어요 자,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저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액션 행함을 강조합니다 4장 17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느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해라. 하지 말라라는 이런 명령어로 4장부터 6장까지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정리하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리켜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성삼위이 하나님 제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늘의 지혜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제공합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이, 이 믿음의 내용을 근거 하여 우리의 삶의 내용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 도표는 요약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식 설교니까요. 공부한다. 1년 동안 내가 에베소스를 공부한다는 라 개념으로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잘게 잘게 자를 거니까 어렵지 않게. 그 사자성어는 최대한 안 사용하겠습니다. 맨날 틀려서. 맨날 틀려서. 일부 때도 사용하려다가 자꾸 틀려가지고. 안 사용하겠습니다. 최대한 한국말로 쉽게 풀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4장 1절을 다루었어요. 왜 1장 1절이 아니라 4장 1절을 다루었는지를 조금 먼저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중에도 다시 한번 4장부터 6장까지 나눌 텐데, 4장부터 6장까지 정말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 또 사자성을 사용할 뻔했어요. <웃음> 일모용용,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세세하게 구별하여서 아주 디테일하게 절발도 설명하는데 이행함을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세 가지로. 세 가지 형태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장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라 말해요. 두 번째는요. 5장 1절입니다.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행함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예요. 또 마지막으로 6장 11절입니다. 6장 11절에 무엇을 언급하느냐? 하나님의 전신갓주를 입으라요. 자, 이세 가지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삶을 행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 첫 번째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두 번째 하나님을 본맞는 자가 되라.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갓주를 입어라. 즉이세 가지 형태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이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오늘 4장 1절을 좀 살펴볼게요. 맛보기입니다. 나중에 더한번더 살펴볼 건데. 4장 1절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자 부르심은 알겠어요. 행하는 것도 알겠어요. 합당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합당하다. 저도 이 합당하다는 얘기를 성경 구절에서만 봤지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해하는 합당한 건 뭐냐면 그래, 조금 내가 이해 타산이 맞는 거, 내가 납득이 되는 걸 합당하다라고 좀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원어를 좀 살펴봤어요. 여러분 원어를 몰라도 되지만 제가 이 단어 때문에 4장 1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합당하다는 이 단어가 악시오스라는 단어예요. 그냥 모르셔도 돼요. 악시 옷인데 이 단어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저울의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저울 보시죠. 우리는 어, 몸무게를 재면 이제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저 저울을 모르지만 옛날에는 저 저울의 형태로 무게를 쟀습니다. 한쪽에는 추를 달고 한쪽에는 무게 그러니까 그 무게를 될 대상을 담아서 균형을 이룸으로써 아하 지금 이것의 무게는 얼마구나 라는 이추의 개수를 통해서 파악합니다. 즉 균형을 이루어야지만 이 무게가 얼마인지 이 가치가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악시우스라는 이 단어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자 무엇을 말할까요?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 인간의 삶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지금 어디에 쓰였냐면 4장 1절 4장을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 센테스에 쓰여져 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1장부터 3장까지에 대한 믿음의 내용과 4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합당한 삶도 살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추구하셔야 돼요. 저희 딸이 이제 그이드 원입니다. 요즘 좀 속상해요. 왜 속상하냐면 숫자도 잘못 외우고 시계도 못 봐요. 이제 숫자가 100이 넘어가면 헤매기 시작합니다. 저 때는 안 그랬거든요. 어우, 이렇게 생겼어도요. 저그 여섯 살때 영어, 알파벳 다 외웠고요. 구구단 다 외웠어요. 요즘은 한국에서는 더 빠르더라고요. 구구단이 뭐예요? 12, 12, 12구단, 24구단 이렇게 다 외우더라고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조급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1학년이 다끝나가 무렵이니까 살짝 조급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그래도 다른 아이들을 보니까 다른 캐네디언 아이들을 보니까 그래도 아 괜찮아라고 위안을 샀는데 만약에 한국에 있었으면 그렇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만약에 저희 딸이 그레이드 6인데 혹은 세컨저리 스쿨에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시계를 못 보고 계산을 못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용납의 수준이 아니죠. 지금은 귀여우니까. 그럴 수 있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아이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등학생보다 못한 수준이라면 이거는 그 누구에게도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절대로 갈라놓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길 애쓴다라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도 분명히 알고 행하라 그것이 악시오스라는 이 단어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게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아는 삶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라 이것이 바로 합당한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여기서 행하다 라는 이 단어는요 주의를 걷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과 행함을 통해서 주와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의 모습이다요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요.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바로 2절과 3절입니다. 4장 2절에서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해요. 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어떤 것으로 요약하냐면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성삼이 하나님을 알고, 그 기쁘신 뜻을 알고, 제가 무엇인지 알고, 믿음의 내용을 다아는 삶은 결국 서로 용납하고 하나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용납하고 하나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네 가지를 제시합니다. 네 가지. 첫 번째 뭐예요? 겸손. 두 번째 오래참음, 아니 온유. 세 번째 오래참음, 그 다음에 사랑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서신서를 읽을 때도 똑같은데요. 어떤 단어를 먼저 두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사랑, 이랑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춘성 이렇게 임의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에 그 날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겸손이 제일 앞에 와 있어요. 겸손이. 용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파운데이션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질수록 내 목이 뻣뻣해지고 나이 정도 알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겸손한 삶이 용납하고 하나 됨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겸손하세요라고 할때이 말이 어렵습니까? 겸손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하기 어려워요? 쉽죠? 겸손이 뭐예요? 나를 낮추고 내 말과 내 행동을 다 사람을 존중해주고 이런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당시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썼을 때는 그 누구도 이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에 대한 겸손의 개념과 당시가, 당시 이 겸손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개념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통 겸손이라고 생각하면요. 야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덕스럽네. 저 사람 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네. 이런 식으로 겸손한 사람에 대해서 존경을 하고 리스펙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참 겸손한 사람은 중요해. 아나왜 이렇게 겸손하지 못할까? 겸손해야지. 겸손을 하나의 좋은 덕목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 겸손은 종들이나 노예들에게만 요구되던 것이었어요. 이해 되셨어요? 자유인, 로마인들에게는 겸손이 더 이상 덕목이 아니었다고요. 당시 덕목은 뭐였냐면 남을 부리고 명령하고 욕하고 윽박지르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를 자랑하는 것이 덕목이었지. 겸손은 덕목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겸손은 수치였단 말이에요 수치 모욕과 수치였어요 남에게 내가 꿀리고 낮게 여기는 것 자체를 수치로 여겼다고요 오직 노예나 종들에게만 요청되는 것이었어요 겸손은요 그래서 바울이요 너희들 겸손하다고 하거든 이 말에 교회들도 난리가 났을 거예요 헉, 바울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건 아니지 않아요? 라고 했을 거예요, 분명히. 당시 로마의 풍습과 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이에요.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가말렛 문화에서 교육도 받았고, 가장 학식이 뛰어났고, 모든 것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하시는 것이, 겸손한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용납돼서 하나되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의 가장 시작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 보세요 내가 겸손할 이유보다 겸손하지 않아야 될 수만 가지 이유가 더 많아요 아이에게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 명령하고 너 엄마만 안 들어? 아빠만 안 들어? 그죠저 사람이 날 얍잡아 보지 않기 위해서 당당하고 권위적으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아, 기죽고 섬기고 하네 이런 거 원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배로 수치와 모욕을 당하더라도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예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이에요 겸손하지 말아야 될 수만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토인이라는 건 바로 이런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빌리포스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의 동등남의 여김을 여기지 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라 말해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그 겸손을 통해서 온 인류에 화목해하시는 그 일을 여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내세울 거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가 말합니다. 종들과 노예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몽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장 겸손의 가장 궁극적인 모델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하던 그날 밤 서로 높다고 쌈박질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당시 노예들도 등급이 있었어요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데 그 노예 중에는 귀족 출신들도 많았어요 똑똑한 사람들 그래서 머리 좋고잘 가르치는 사람들은 초등교사, 가정교사로 사용했다고요. 남대로 종이지만 대우를 받았어요. 어? 너 행동 잘해? 수혜 등하니? 야, 너 이거 좀 관리해라. 그런 식으로 노예를 부렸다고요. 그런데 손님이 와서 그 발을 씻는 노예는요. 아무것도 할수 없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고 낮은 노예들만 하던 행동이었어요. 보세요. 최후의 망찬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자들이 서로의 발을 봤을 거예요. 서로 지저분하죠. 본인 발도 본인이 안 씻으려고 해요. 지금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인식 자체가 요 자기 발도 자기가 안 씻어요. 누가 씻어주길 바라고 있어요. 그런 생각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만큼 누군가의 발을 씻는다는 건 가장 비천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3장 사절 저녁 사수실 때 겉옷을 벗어버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하셨는지 설명하시는데 내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본을 보이기 위해서요.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근데 그게 절대적 이유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른 것을 잘라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본이 보이셨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믿기에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 지금 4장과 5장과 6장은 이게 전체적으로만 다루는 겁니다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다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곳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그 필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영적 전쟁을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장소가 어디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5장 22절부터 어디를 얘기하냐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언급해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우린 보통 영적 전쟁은 막 세상 가운데 나오려고 합니다 사람들과 겸손해져야지. 온유한 말을 해야지. 오래 참아야지. 사랑을 맺볼어야지. 자꾸 집 바깥에서 그걸 하려고 해요. 근데 기억하세요? 일상이 영성이에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가장 유명한 말이 있는데, 여러분의 일상이 가장 영적인 곳입니다. 여러분의 가장이 가장 영적인 곳이 되어야 돼요. 저도 가장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소서 말씀이 저한테 너무 힘들었어요. 이 말씀을 선포하는 단계가 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 우리 가정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섭리형은 애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3년을 씨름하고 3년을 돌파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10년째쯤 돌파하고 있는 건데 정말 하나님은 탁월하신 분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가장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가장 완벽한 자녀예요. 맞춤형입니다. 여러분을 다루시기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겸손이 우리의 온유가 우리의 오래 참음과 사랑이 가정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가정 밖에서 행하려고 해요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셨어요? 네, 눈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 여기는 안 그러는데 한국에는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 고백을 받고 싶으시면 전화를 걸면 돼요 안내센터에 사랑합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웃음> 여러분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사랑을 난발하는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보는 사람에게 겸손하고 인사 나는거 쉽습니다 그죠? 안 쉬운가요? 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에베서스가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너의 가정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는 믿는다는 것은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건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여전히 내 말과 성품과 가정 안에서 변화가 없다 그러면 성경 충만한 거 아니고 하나님 본받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요 성령에 하나님의 전신가주를 무장해야 될곳 영적 전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가정이고 하나님의 본맞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4장 1절에 그러무노라고 시작해요 1장부터 3장까지 너 이거 알았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지? 구원이 무엇인지 알았지? 제가 무엇인지 알았지? 인간이 무엇인지 알았지? 하나님의 사는가 국립과 은혜가 풍성하면 무엇인지 알았지? 교회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았지? 이것을 알았다라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이 메시지 집중하기원 합니다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다음 주부터 이제 1장 1절부터 나누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통찰과 그 기쁨과 끝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시작부터가 너무 가슴 벅차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나 파울이 예배소의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그 뜻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예배소 말씀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들과우리 직장과 사업터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절규이기도 하며 어, 저의 소망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길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